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욱 입니다 아 이제 시즌 1의 마지막 레슨 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 이걸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드렸다고 했죠 바로 골반 쓰는 방법 골반은 요 엄청난 폭발력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서를 먼저 드렸는데 저는 서에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푸쉬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레슨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슨까지 하면 엄청난 폭발력 그리고 비거리 향상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알아야 뭔가 때리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연습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인식을 하면 쉽게 이 기술을 발효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저처 골반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골반의 느낌을 어떻게 인식하면 좋냐면. 여러분들 쪽이 그 우리 헬스장 가면 은 웨이트예요. 칸칸칸 있잖아요. 50, 15, 20, 25, 3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웨이트예요. 그래서 그 쪽에 와이어가 되어 있고 벨트를 딱 차면 제 왼쪽 골반에 와이어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를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으쌰 뒤로 으쌰 여기서 막 으쌰 으쌰 이게 아니라 바로 으쌰 으쌰, 으쌰 빼면 그쇠 무게가 이렇게 들리고 들리고 들리고 내려가고 들리고 내려가고 들리고 으하 하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골반을 돌릴 때 으하하 으하하 땡겨집니까 아니에요. 왼 다리 밟으면서 으하하. 우하 해 가지고 무게를 들수 있는 거죠. 즉 이제 측면으로 오면 이 앞에 있는 게 착착착착 웨이트예요. 그래서 와이어가 제 허리에 차 있고 하나. 으 이렇게 가지고 땡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연습이에요. 왜냐? 저한테 사이드 힌징 그런 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치켜들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골반을 으쌰 하면 이렇게 엎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혀 뒤로 뭐 돌려 가지고 때려 이게 전부 골반을 쓸 때, 저는 뭐, 섭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옆으로 젖혀놓고, 골반만 딱 돌리면, 그 회전력에 의해서, 그냥 공은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원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힘을 크게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더 멀리 치겠다. 멀리 치겠다 생각하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골반만 좀더 쓰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요. 그런 식으로 골반 돌리는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거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260, 7 0까지도 골반의 힘으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백스윙을 드셨잖아요. 근데 백스윙 할때 이렇게 높이 들려 있는 분들은 낮추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스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내려와서 골반이 돌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골반이 얻을 수 있는 추진력을 일부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옆에를 보고 딱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우리 옥스윙은 뒤로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골반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저는 뭐할 뭐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골반이 도니까 얘는 끌려오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서 그 누군가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게 미는 건 손이지만 딱 걸어 놓고 골반을 당기면 얘는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손이 젖혔을 때이 손은 절대로 골반을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끌려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골반 할때 같이 가자. 빨리 얘가 서둘러서 함께 오려고 하면 안 되고 얘는 안 오려고 최대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레깅? 레깅이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끌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은안 끌려오려고 버티는 게 레깅이었습니까? 끌고 내려오는 거죠. 끌고 내려오는 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동작으로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안올려고 버틸 때 버틸 때 버틸 때 버틸 때 하는 게 자연스러운 레깅에 코일링까지 만들어져서 큰 파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젖혀 서 라고 해서 허리를 세우는 이 프레임을 짜놓고 브레이킹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분들만 나는 그냥 젖혀 허리를 해쓸수 있어 이런 게 만들어진 분들만 골반을 쓰셔야 합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골반 다음에 어깨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어깨 나가는 건그 다음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이 이제 시즌 1의 마지막 레슨이기 때문에 골반을 돌리고 오른 골반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왼 골반만 이렇게 젖혀 놨으면 그냥 최대한 얘가 빨리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오려고 버티고 있는데 골반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팍 던져지는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어,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뭐, 로마 시대인가? 뭐, 이게 투석, 돌 던져갖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투석기를 보면 쭉, 돌을 올려놓고, 줄을 딱 끊으면, 훙, 해서, 탱, 하면서 쭉, 날아가죠? 그걸 눕혀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쭉 당겨놨는데, 줄을 딱 끊으니까, 힝, 탁, 멈추니까, 탱, 하고 나가는 것처럼, 이건 그냥 유지돼서 끌려오는 거지, 얘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있죠? 뒤에 있으면 골반이 스타트 할때 최대한 아예 안올 거야 나. 그런데 안올 수가 없죠. 왜? 얘가 능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골반이 도니까 도니까 도니까 어쩔 수 없이 왔고 골반이 끝나면 투석기는 멈췄고 그 힘으로 튀어 나가는 뒤에서 딱 갔죠. 간 상태에서 골반 돌리는데 안 갈래 안 갈래 해도 어떻게 팔 팔이, 팔이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안 와요? 그냥 버티 아난 최대한 안 갈래 안 갈래 했는데 골반이 딱 멈추면 그 힘으로 튕겨 나가는 이러한 원심력을, 원심력과 관성력. 사실은 원심력이 관성력의 연장이란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 그 원리가 적용이 된게 바로 골프스윙의 골반 사용법입니다. 자, 봅니다. 여기에서 저치고 우측으로 치게 되면 힘이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골반을 썼을 때 장점은 뭐냐면, 어, 허리를 쓰게 되면 공을 건들 수 있는 구간이 딱공 크기만큼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골반을 쓰게 되면 사이드 블로우도 자연스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갖다 대는, 갖다 대는 구간이 되게 넓어지잖아요. 어쨌든 옆에서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때릴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언도 스윙 크게 하지 말고, 여기서 옥스윙은, 오른발 쪽에다가 놓죠. 그래서, 오른발 쪽에 다 두고 살살 백스윙을 들어갔죠. 그러면 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반을 돌리면 얘는 최대한 안올려고안 안 갈래, 안 갈래 하다 때려지는 이렇게 해서 골반에 의해서 그냥 풍 튕겨 나가는 하지만 손의 감각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거는 손이 관장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힌징을 잘못해서 이렇게 뒤집어 지잖아요. 골반을 쓰면 확더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방향을 그대로 스퀘어로 대주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로테이션 하는 분들은 좀더 빨리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옥스윙은 뭐 손의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젖혀놓고 그냥 골반만 돌리면 그 힘에 의해서 그냥 날아가는 볼이 저절로 만들어지죠. 그게 옥스윙의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어깨 미는 것까지 가면 좋은데 이거는 뭐 플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록 정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제목이 아마 그렇게 달릴 거예요 하, 결국엔 이걸 드리면서 마무리 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드릴 텐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이 레슨 보면 봐봐 이병옥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골반 돌리기를 하고 있잖아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골반은 엄청나게 출력이 센 엔진을 얹어 드리는 건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밸런스를 위한 하체 보강, 옆으로 누워서 때릴 수 있는 사이드 블로우, 그리고 어디가 끝점인지 만들 수 있는 브레이킹 시스템인 젖혀서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돼야 과속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준비된 분들에게만 드리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봤다 하더라도 아직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즌 1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9월 1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새로운 개념의 레슨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병호 골프 학교고 골프에 미치다 라는 이름을 뺐습니다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라고 이름을 딱 붙였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냥 어떤 교습 기관의 역할을 할거예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학기가 계속 무한 반복이 될거예요 제가 70살 80살 먹을 때까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제가 50강을 만들 겁니다. 물론 학기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에디션이 바뀔 수는 있지만 50강을 만들 거예요. 드라이버 뭐한 15강, 뭐 페어웨이우드 몇 강, 마지막에 벙커까지 해서 딱 50강이 정해질 거고, 그 다음에 90일이잖아요. 3개월이면 그럼 나머지 40일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간 아니면 뭐 클럽 리뷰, 뭐 용품 리뷰 이런 시간들이 이제 채워지게 될 텐데. 저희 학교는 50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3개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4개월이지만 2020년도부터 1월부터 3월 말, 4월부터 6월 말 이런 식으로 분기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유 난뭐 2학기부터 볼래. 4학기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보셔도 돼요. 어, 뭐 골프라는 거를 아무리 생각해서 새로운 걸 뽑아낸다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학교 시스템 육성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뭐 어, 9월 학기부터는 여러분께 영어 자막도 제공이 중요한 영상에 한해서 제공이 되겠지만 이제는 뭐 일본어, 중국어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어,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좀숨좀 아, 좀 고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